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방탄소년단 진 신곡 디에스트로넛 MV 공개 지구의 불씨 착한 우주인 그룹 방탄소년단 진의 디에스트로넛 더스트라노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 진은 28일 오후 1시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솔로 싱글 디에스트로넛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 진은 지구의 불시착한 우주인의 이야기를 담은 이 뮤직비디오의 특유의 섬세한 표현력과 감정 연기를 더해 몰입도를 높였다. 뮤직비디오에는 불시착 후 지구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진이 등장한다. 이어 tv에서는 앵커로 깜짝 출연한 콜트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전하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창밖에는 신비로운 빗줄기가 하늘까지 솟아있다. 고향 행성으로 돌아갈 마음에 불시착한 우주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진의 모습 위로 지구에서의 추억이 회상처럼 펼쳐진다. 감각적인 영상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뮤직비디오 말미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것들이 있는 지구의 남기로 결심한 진이 진정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펼쳐져 깊은 여운을 남긴다. 팝록 장르의 디에스트로넛 는 진이 작사에 참여해 아미, 아미를 향한 애정을 담은 곡으로 목적지 없이 흘러만 갔던나의 모든 꿈을 차게 해준 이들을 너의 빗대어 표현했다. 진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 곡은 정량하면서도 몽환적인 신선한 가을 바람과 제대로 어울린다. 한편 진은 28일 현지 시간 콜트플레이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스피레스냐 야르헨티나 공연에 참여해 콜트플레이와 함께 디에스트로넛 더 슈트라노 무대를 선보인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